후포수협은 지난 29일 새벽 울진군 후포항구두 선착장에 있는 어업인 공동작업장에서 불이 나큰 피해를 입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업인들을 어 위해 모두가 하나로 뭉쳐 따뜻한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지역사회를 훈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 29일 원인을 알수 없는 화재로 후포어업인 공동작업장 4개동 900여 제곱미터와 어민 4 4가구가 어로작업에 사용하기 위해 보관해 놓았던 그물과 통발 등이 모두 타버려 큰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3일부터 후포수협에서 시작된 모금 행사는 울진군 관내 기관과 단체들이 줄을 이으며 성금을 기탁하였고 같은 생업을 종사하는 어업인들도 한걸음에 달려와 성금 모금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네. 네, 어청계하고 뭐 협회하고 같은 조합원들이 지금 협조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네, 피해는 어느 정도? 지금 지금 아직 소방수에 네. 어질게 감식 다 끝나고 네. 어,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피해가 확정은 안 됐습니다. 어. 어민들 이제 건물은 저희들 뭐수협 보험, 건물이라서 보험이 들어져 있고 이제 음왕, 어구가많게는한 5천만 원 자기는 어. 한 3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 아직 공식적인 집계는 안 나왔고 네. 소방서에서 우리 집계 좀 해달라고 했고 지금 우리 다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음. 예. 그럼 이번에 모인 예상금은 어떻게 쓰일 계획인지 아, 내동 40 어민들이 이제 상권대고 피해온 어민들한테 전액 나눠줄 예정입니다. 네. 어, 같은 어민들인데 뭐저하지요 아, 어, 뭐, 막. 뭐, 불났다는 소식 들었을 때 어떠셨어요? 아이고 들었을 때는 가슴이 찬양했지요. 아, <웃음> 네. 그 어, 어때? 이렇게 선금 모금한다 그러니까 그냥 한달음에 달려오신 거예요? 아니, 뭐 같은데 대사업을 하니까네. 뭐조금민나더 어떻게 해서. 이번 화재 피해어민돕기에. 사랑의 모금 성금은 2월 5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울진 방송 단신이었습니다.